설마 아직도 반일 감정이 높으신가요? 그놈의 불매도 사갔고 최근 한국 유튜브에는 일본을 종주국으로 둔버얼 업계가 흥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 일본은 어떨까요? 최근이라 하긴 뭐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 속에서 여행길이 막혔죠? 일본의 k 팝 사랑은 유명하죠. 그 불매 초반 당시도 트와이스 콘서트는 매진이었으니 말 다했죠. 그리고 2020년, 2021년은 k 팝 시장을 BTS가 업적을 싹쓸이하면서 아미들 뽕좀 충당했으니 히키코모리 문화의 종주국인 일본이라도 일본 아미들 몸좀 쑤시죠? 이럴 때 한국을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떡하니 방해하니 좀 쉬고 있었는데 슬슬 몸 간지럽죠? 특히 Z세대는 히키코모리 즉 버블경제 이후 무력화된 어른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는데 이제 슬슬 뭐좀 하고 싶으니 방콕여행을 선택합니다. 한국여행놀이 일본어로는 도학콩코는 나름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친구 집이나 한국스러운 호텔 두번째 최근 인기 양념치킨이나 참이슬 또는 한국과자 세번째 귀여운 잠옷 네번째 최애컵 필이라는데 와 이거 남자가 하면 진짜 다행히도 남자가 한 사례는 못 찾았습니다 이게 나름 명색의 역사 유튜브인데 인과관계를 설명해야겠으니 지금부터 각잡고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다시피 독학콩콘는 코로나 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상황만으로는 이 문화가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일본인은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나라를 동경하는 문화가 예로부터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도쿄 디즈니 월드의 성공이 있고요. 한국 기업들의 일본 진출은 어떤가요? 삼성은 점유율이 상승했다 하나 아직 고전하고 있고 일본 영화판에는 발을 아직 못 디디고 있고 애니업계는 일본에 의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문화적으로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웹툰의 경우 시장의 보급을 장악해서 솔과 광고를 틱톡 마냥 뿌려대고 그 일본 만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소년 점프를 골로 보내버립니다. SNS는 트위터가 강하지만 라임 또한 시장이 알받기를 성공했고 플랫폼 개념이 없던 일본에서 카카오톡과 라인은 업계의 강자로 올라왔습니다. 즉 웹툰은 플랫폼의 핵심인데 라인, 카카오가 SNS 연계를 통해 70% 점유율을 장악한 것입니다. 음악은 유튜브 업계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탑1 0에 j p o 이 2개고 보컬월드 노래가 5개, k 팝이 3개입니다. 겉보기에 보컬월드가 업계를 장악하는 듯 하지만 보컬월드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해서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음악 업계는 j p o 과 k 팝이 이루는 양강체제입니다. 드라마는 거의 시장의 메인 테마로 자리잡았습니다. 결론, 일본은 아니 적어도 일본 Z세대는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을 동경한다. 그리하여 독한 콩코라는 문화가 탄생되었다라고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경제 이후 급속히 그 국력이 세약해졌습니다. 덕분에 몇만 문화산업에는 투자를 못하였고 세계 3대 내수시장인 일본시장에서 문화적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제발 일본도 내수로 꿀빠는데 우리도 빨아보자 제발 좀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